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응. 제1외국어로 선정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진짜? <웃음> 항상 이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내가 얘가 <웃음> 방송 이상하게 배웠어 아니 어쨌든 진짜로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제1외국어라그러면 뭐 영어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아 보면 돼요.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 어, 베트남은 올 2월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했다. 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울 수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랑 이제 같은 대열에 올라섰다. 한국어가 조금 더 친숙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가 좀더 가까워졌다. 아니, 거의 형제급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년 2022년이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수교한 지 30주년 도 되는 해라고 해요. 30주년? 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제1 외국어로 선정을 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많이 돕겠다 음.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한글, 한국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음. 한국의 문화를 음.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의미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진짜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웃음> 진짜 이거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트남 이제 유튜버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베트남은 어떤데 음. 실제로 약간 전문적으로 교육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그런 곳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몇개 대학과 음. 지방에 몇개 대학만 이제 베트남어를 했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진출이돼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채택한다는 라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음,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음. 베트남 학과가 그러면 <웃음> 초, 중, 고등학교에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없다? 뭐 없지 않을까? 있습니다 진짜? 진짜 있는요 제가 또찾아봤는데 청도에 이서 초등학교대라고 보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실을 운영한다라는 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은 다문화 과정이 많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의 나라의 글과 또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음. 이 베트남어를 교육을 해주는 음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에 대한 문화도 알아야지 음.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다문화가정이 많은 이렇게 지역에는 베트남어를 교육하는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너무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지. 대학교 때 시작하는 음. 것보다는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음. 아니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 아니야 음. 그런 거 말고도 음. 초, 중, 고등학교에 베트남 수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뒤로 어떻게 가요? 음? 울산 외고와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베트남어학과를 설치해서 오 뽑는다라는 오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음,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어 전공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외고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어, 힘들지.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데가 외국 고등학교예요. 음. 근데 거기 베트남어가 생긴다. 음. 그래서 아한 10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도 베트남어 전공이 생겼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베트남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베트남어가 있거든요 수능에 베트남어가 있었어? 네 나는 없었는데 수능 세대가 맞아요? 이 사람은 <웃음> 그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대입시험이거는그걸 한국어로는 수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음. 그해 11월에 딱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 알아버렸죠 1등급을 가졌죠 와... 음. 정말 풀었어요 어, 찍었어요 찍었지? 찍었는데 1등급 <웃음> <웃음> 대한민국은 이제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인터넷 강의에도 베트남어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저도 베트남어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웃음> 근데 제외국어 없는 언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쵸 엄청 많죠 음. 아니 근데 솔직히 네덜란드도 없고 스페인은 있나? 스페인어 있지 러시아어 러시아어 있지 러시아어 뭐다 맞춘 태국어 이런 거, 거 없을 까 아, 태국어 동남아에선 베트남어가 유일한 거 같아 음.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문 그리고 베트남어 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에는 베트남어가 유일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리뷰했던 뭐 p 이파 같은 것들도 아직 그렇게 많다고 할순 없지만 그쵸. 점차 음.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베트남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음. 이 정도의 급의 국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당신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을 해준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요. 그런 어, 생각이 나. 들고, 진짜 너무 어, 어, 한국에서도 지금은 제2 외국어지만 점차 뭐 교류도 많아지고 관심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뭐 진짜 제1 외국어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쵸? 맞아요. 음. 좀더 이제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정말. 로 그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나 아왜 이렇게 너무 힘들 말이 잘 안되는데 말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 우리 가 수능 얘기를 했잖아요 베트남어 지금 문제를 풀자고? 또 감독! 또, 또 감독이 네!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짠 수험생들이 보내준 수능... 이외국어 베트남어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진짜 수능이네. 음. 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 풀자고요. 음. 한번 풀어보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크를 하고. 이건 일단 원래는 이제 시간을 꽤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뭐 경험자니까. 너무잘리했어요 음.